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예, 오늘은 텐트를 한번 같이 개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K2에서 이 백패킹용 텐트가 저렴하게 나와 가지고 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텐트 이름은 비 글라이더 듀오. 비 글라이더 듀오고요. 소비자 가격은 한 40만 원이 넘게 출시가 됐는데 결국은 제가 산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에 어, 백패킹용 이 텐트를 구매를 했고요. 텐트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노란색. 그럼 비글라이더 듀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선형으로 이루어져서 바람 저항이 적다. 두 번째. 전실 공간이 있어서 내부 공간 활용성이 좋다. 세 번째, 규격은 320에 150에 110, 인원은 220에 130에 105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는 2.78kg이고요. 패킹 주머니 포함한 무게입니다. 방수는 2500mm까지 가능합니다. 플라이가 있고, 폴이 있고, 팩이 있고요. 폴대. 네, 팩도 어, 새겁니다. 플라이는 역시 노란색 이너 텐트. 어쨌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라운드 시트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요. 그라운드 시트는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서 이너 먼저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폴대를 끼워줘야겠죠. 폴대는 총 3개가 필요합니다. X자로 교차를 해주면 자립이 되고, 전실 쪽에 한번더 보강을 해주면 폴대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곰입니다. 플라이를 씌워줘야 되는데 아, 저는 이 플라이 씌우는 되게 네, 힘들더라고요 백패킹 텐트를 치든 디빙실을 치든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잘 씌워줍니다 그리고 팩을 박아줘야겠죠 팩을 꼭 박아줘야 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실 부분에는 꼭 팩을 박아줘야 됩니다 팩 박을 때가 많네요 사람 하나 불렀습니다 일 잘하네요 이렇게 팩공사가 끝나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텐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노랑노랑하죠 이 비글라이더 듀오 텐트입니다 전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고 아 지퍼가 잘 안열리네 이렇게 지퍼를 열고 돌돌돌 말아주면 전실개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내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시망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한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문은 이 전면 내 있는 문이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러시면 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아줬고요 여기 말면 이렇게 어쭉 당겨주면 이 조여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벤틸레이션도 앞에 한 군데 있고 이 뒤에도 벤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어 있고요 메쉬는 큰 쪽, 이 전면 쪽에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여름에 완전 더울 때는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더워지면 사용이 괜찮을지 어, 조금 더 사용을 해 봐야겠습니다 9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의 텐트를 살수 있다고 러면 저는 아주 대환용입니다. 색깔은 뭐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요. 비가 새는 엘릭서만 갖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에 사용하기는 정말 적당할 것 같고 여름에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사용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K2 K글라이더 듀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빵인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